요가학원은 말그대로 요가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입니다. ss 출신의 유진이 주연을 맡았으며 박한별 조은지 등 나름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홈쇼핑 쇼호스트였던 주인공 효정은 어느 날 미스코리아 출신 후배에게 밀려 그만 방송에서 잘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심기일전이 필요해진 효정 이후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어느 동창생의 추천을 받아 갑자기 요가학원을 찾게 되는 데요 이곳에서 효정은 뜬금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심화 수련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흐름 자체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죠. 대역적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뭐 이질할 사는 느낌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지의 요가 수업. 일단 다 같이 앉아서 갑자기 대성 통곡을 합니다. 뭔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지막 날 느낌. 은지 은혜 받고 천국 가는 분위기죠. 그다음엔 다 같이 보여서 본격적으로 요가를 시작하는데 사람이 막 죽어 나가도, 오가, 오가. 막 이상한 게 튀어 나와도,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발연기를 싸재껴도. 왼종일 줄창나에 요가만 해제끼니다 학원을 찾은 회원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당최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캐릭터 낭비가 매우 극심합니다. 최종 보스인 감미희의 악령 또한 마찬가지. 결국 이 귀신이 원하는 건 자신이 빙의할 젊은 여자의 육신인 건데 굳이 왜 여자들을 모아 일주일 동안 요가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한명 빼고 다 죽이는 수고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요가가 중점이 돼야 하다보니 뭔가 억지로 짜맞춘 느낌이랄까요? 일단 뭔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보라고 하면 입도 뻥끗 못할 것 같은 그냥 아무런 개연성 없이 자극적인 장면들만 난무하는 딱그 정도의 영화입니다 단지 무서운 장면만으로 공포심을 조성하려 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그런 건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10초짜리 짤에서나 써먹는 거니까요 오날 갑자기 여직원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게 사장 부인이 저 여직원을 치겠다 페가는 파운드 포티지 장르의 모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인트로는 마을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와 취재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나름 궁금증을 유발하며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느낌인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미친놈이 튀어나오며 영화도 덩달아 미쳐 돌아가기 시작 참고로 이 미친놈은 이대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두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의미를 알수 없는 진짜 쓸데없는 역할이죠 영화의 주인공은 슝 가 체험을 위해 모인 클럽 멤버들과 이 컨텐츠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 촬영팀입니다 정확히 남자 셋, 여자 셋 사랑의 짝대기 쌉가능한 올바른 멤버 구성이죠 하지만 짝대기는 연병을 하고 무려 30분이 넘도록 탐험만 해제끼는 클럽 멤버들 뭔가 지루하다 싶어질 때쯤 신소유를 물에 빠뜨리는 개수작을 부리지만 그냥 보고 있는 모두가 불편해지는 정말 존리 쓸데없는 역같은 컷이었죠 이후에도 영화는 줄창 탐험만 했었는데 너무 리얼함을 추구하다 보니 그냥 CCTV 돌려보는 고한 느낌입니다 파운드 푸티지의 특성상 긴장감 조성을 위한 빌드업이 필수지만 이 영화는 시작하고 1시간이 다 되도록 그냥 집 구경에 올인합니다 이 무슨 러브하우스 흉가 버전 뭐 그런 건가요? 어쨌든 후반부가 돼서야 이제 좀 뭐가 막 접히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말 그대로 혼돈의 카우스. 일단 화면이 너무 어둡다보니 당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시커먼게 존 안보여 나름 페이크 다큐임에도 불구 정체불명의 카메라가 나타나 등장인물들의 리액션을 잡아주고 배우들의 연기는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연출의 미흡과 촬영의 미흡 각본의 미흡 연기의 미흡 그냥 총체적 난관이랄까요 그저 유행만을 쫓아 급하게 찍어낸 어설픈 삼류 영화입니다 그냥 핸드헬드로 흔들어 제낀다고 해서 무조건 파운드 푸티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14년 8월 대한민국 극장가에 값비싼 똥이 한판 싸질러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풀3D 촬영이라며 신나게 자랑지라는 꼬라지가 왠지 모르게 무척이나 불길했던 영화 아니나 다를까요? 일단 홍보 문구가 풀3D 청춘 호러. 제목 역시 3D를 강조하며 가열차게 등장하더니 곧바로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 분해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이 영화의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달까요 재벌이 세인 기철의 권유로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난 다섯 명의 친구들 가장 먼저 폐광을 뜯어 고친 행랭한 클럽을 방문하여 댄싱 댄싱 힘싱 그렇게 클럽 안에 열기가 넘쳐 거꾸로 두번탈 때쯤 갑자기 웬 미친놈이 나타나서 깽판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긴 저주받은 곳이야 너희 모두가 죽여 이후 주인공 일행 앞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어째서 아직도 떠나지 않았냐며 무려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려 합니다 이런 미친놈의 새끼 종이 맞아야겠죠 개또라이한테는 역시 메가 약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남자는 결국 가열찬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주인공 일행은 그대로 남자의 시신을 유기 철진한 옛날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안 그래도 많이 이상했는데 뭔가 흐름이 자꾸 새는 느낌이죠 이후 남자의 악명이 나타나 복수극을 펼치기 시작 입체감 오지게 돋는 3D 등장신을 연출하고 뭔가 기가 막히게 착즙이 잘돼 있는 참수팩까지 선사 분명 무서운 장면인데 왠지 막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보습보습 한 느낌입니다. 반전의 열쇠가 되는 도희의 환영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같고설상가상 광부 복장을 한 괴한까지 나니 당최이게 귀신 영화인지 슬래셔몰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파격적인 장르 변주에 정신이 혼미 해질 지경입니다. 영화는 그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뿌리 깊은 똥이 되어가고 급기야는 되도 않는 반전까지 후려 쳐넣으며 최후의 필살기를 관객들의 각막에 꽂아넣게 되는데요. 안그래도 쓸데없이 산만한데 그놈의 반전병까지 발목을 잡으니 결국 결말은 산으로 가버립니다. 뭐 긴말할 필요 있을까요? 영사기에 똥을 감아 돌리면 나오는 딱그 정도의 영화입니다. 열어? 길을? 아 답답해 죽겠어. 아얘좀 좀 얘기를 해줄 때도 됐잖아. 귀신이면. 내가 황길 가도 쓰잘다 지겨워 죽겠어. 뭐안무리좀뭐 내든가 침을 내든가 트리트먼트를 좀 하고. 대체 2014년 한국 영화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터널3D가 폭풍 설사를 싸지르기 약한달전 그와 쌍벽을 이루는 또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려 감성 호러라는 듣보잡 장르를 표방할 때부터 뭔가 음습빨랄한 똥의 기운이 장렬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인투더 똥 폭풍 한마디로 재난 영화였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강하늘입니다 연기를 매우 잘하는 배우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조연들 역시 꽤 괜찮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연기로는 별로 깔게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발연기를 했다 한들 영화의 다른 단점들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건 보이지도 않거든요 주인공 인수는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평범한 소년입니다 각자만의 사연을 가진 귀신들은 늘 인수의 곁을 떠돌며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라는 게 하나같이 심장을 쥐어패는 사다코 대잔치입니다. 뭔가 제대로 돕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게 될것 같은 드러운 느낌이죠. 이건 마치 깡패놈들이 쇠파이프 같은 거 들고 와서 어이 형씨 나좀 도와주겠는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겠죠 김소은은 예상하셨겠지만 귀신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예쁜 소녀 귀신이죠 다른 귀신들은 죄다 시퍼런게 스머프 뺨치는데 얘는 그저 여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존예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후 보란듯이 펼쳐지는 인수와 소녀 귀신의 알콩달콩 로맨스 귀신 얼어 죽을까봐 손에다 따스한 입김도 불어주고 세상 풋풋한 모습으로 폭 스웨트를 양껏 조집니다. 이거 봐라 나 귀신이랑 연애질 안다 라면서 인증 셀카도 장렬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대환장 파티였죠 이후에는 일진놈들이 학폭질을 했싸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 마스크 귀신이 등장 귀여움을 담당하는 창고 귀신과 개가 마스크 아 졸라 귀여워 염력을 사용하는 빙의된 여선생 그리고 당연히 심파도 나옵니다. 좋게 말하면 종합선물세트고 나쁘게 말하면 끔찍한 혼종이죠. 결과적으로는 학폭을 꼬집는 내용이지만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기엔 영화가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뭔가 여러가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각 재료들은 본연의 맛을 잃게 되는 법이죠. 과유불급.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속닥속닥은 좋은 재료를 가져다 엉망으로 조져놓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영화입니다 일단 장점은 공포 장면의 비주얼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거고 반대로 단점은 그거 말곤는싹다 별로여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주인공 은하는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3 소녀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죽은 뒤 귀에서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언제나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던 그녀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능까지 망쳐버리게 된은하는 친구들과 함께 머리도 식힐 겸 멀리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공포영화에서 여행이란 언제나 되지러 가는 지름길이었죠. 그만 도중에 길을 잃고 폐허가 된 놀이공원에 도착하게 된은하와 친구들 심지어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걸로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는데요. 이에 인방 BJ였던 친구 한 명이 이거 딱 유튜브 각이라며 하룻밤 묵을 것을 제안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만1 0 18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코를 외치게 됩니다 동굴 내부를 화려하게 수놓은 기괴한 장식들 놀이공원에 대체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도통 모르겠지만 정말 별의별 기믹들이 총출동해서 억지스런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엄청나게 넓은 동굴한 던전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폐장하긴 했어도 어쨌든 이곳은 놀이공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안 어울리죠 심지어 시어 여주인공 은하는 중반 이후부터 아예 혼자서 따로 노는데 폐허가 된 놀이공원 안에서 길 잃은 여자아이를 발견 갑자기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겠다며 나 홀로 먼 길을 떠난다는 설정입니다. 누가 봐도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의심을 1도 안 하죠. 결국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귀신이었고 갑자기 악령으로 돌변해서 은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갑자기 오만 귀신들이 폭주를 시작.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줄창 죽어나가는데요. 하지만 너무 빈번한 컷신 이동으로 인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지? 이게 뭔 내용이지? 싶으셨다면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다. 이 영화 최대의 단점은 바로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장면 하나하나의 만듦새는 나름 그럴싸하지만 그걸 하나로 연결하는 재주가 매우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혼란하고 또 혼란한 혼란함의 연속이었죠. 참고로 결말은 장산범 짭인데 그보다도 개연성이 안 보이는 최악의 억지 결말입니다. 장르적 클리셰가 이 정도까지 남발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클리셰가 아니라 그냥 카피라고 봐야겠죠. 이혁수 감독의 여곡성은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작 중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스토리와 끔찍한 비주얼 소름돋는 연출이 돋보였던 전설 아닌 레전드죠 이후 2018년 무려 손나은을 주연으로 내세운 리메이크작이 등장 개봉 전부터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사단을 내고야 말았는데요 장안의 핵인싸였던 이대감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주인공 옥분 하지만 사실 이 집엔 끔찍한 원혼의 저주가 걸려있었으니 이대감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결혼만 했다 하면 신혼 첫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여 가문의 대가 거의 끊기기 직전이었던 것 여기 옥분의 난군이었던 명규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니 결국 그 역시 겁대가리 없이 까불다가 비명에 골로 가고 마는데요 이후 팔자에 없는 과부가 되어 이대감 집에서 수저를 하게 된옥분 영화가 시작되고 정확히 22분 19초 만에 대망의 첫 대사를 날립니다. 이게 이후 옥분이가 대사를 칠 때마다 손발이 오글거리는 어색함의 연속 물론 연기를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주인공이 입을 열 때마다 분위기가 쌓여지는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에이핑크의 손나은은 분명히 예쁘고 멋있지만 배우로서의 손나은은 아직 주인공을 맡아선 안 됩니다 한편 원작에서는 신씨가 귀신에게 빙의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무서워지지만 리메이크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서영희의 신씨 부인은 연기력은 뛰어날지언정 무서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원작에서의 그 가열찬 쌍판을 생각해본다면 더더욱 실망스러웠던 부분이죠 게다가 원작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던 수많은 명장면들이 리메이크에서는 대부분 삭제되거나 순한 맛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은 원작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영화 역시 1도 무섭지 않은 그냥 지루한 영화가 되고 말았죠 사실 전개 자체는 원작과 거의 흡사한데 너무 물을 타놔서 원래의 맛이 아예 사라진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여곡성의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허옇게 눈이 돌아간 채 닭피를 뽑아먹던 신씨의 이미지였죠 한편 리메이크작에서는 원작과 달리 퇴마사가 등장 뭔가 색다른 변화를 꾀해보지만 정작 이 친구가 하는 일이라곤 옥분에게 신씨의 만응을 미리 스포하는 게 전부 그냥 설명충의 바람잡이 식군이랄까요? 마지막 빙의 엔딩 역시 원작과의 차이를 두려운것 같지만 이 또한 아주 오래전 링과 주온에서 이미 써먹었던 반전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반전을 재탕하는 건 정말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요? 원작의 명성이 워낙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욕을 더 먹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원작에 비해 재미없는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영이의 하드캐리도 이번에는 쉴드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어쨌 땡 결론 에이핑크 응원합니다. 변신은 공모자들을 연출한 김홍성 감독의 2019년작 영화입니다. 읽을 때 그냥 변신이라고 하면 안되고 이런 변신 이렇게 읽어줘야 영화의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데요. 뛰어난 구마사제였던 박중수 어느 날 엑소시즘을 행하던 도중 그만 의뢰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일로 중수는 구마사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중수의 형 강구와 그 식구들은 쫓겨나듯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사온 첫날부터 옆집에서 수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새벽 내내 뭔가를 썰어제끼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고 창문 앞에 동물의 사체를 매달아 놓는가 하면 주차를 개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긁어댑니다. 결국 빡친 강구씨가 옆집을 급습 응답하라 1818을 외치며 경찰에 신고를 때려보지만 언제나 그렇듯 범인은 시치미를 잘 떼고 경찰은 무능의 극치였죠. 어쨌든 그날 이후부터 강구의 집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상했던 아빠가 세상 대세가 되고 그래? 상냥했던 엄마는 오대수로 변신. 노보. 둘째 딸은 싸가지가 없어지고. 야너왜 그래? 동생이 것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지. 뒤지 강훈이는 여전히 오직의 자롭니다. <웃음> 엄마 잘못해서. 이 친구는 우는 걸로만 치면 거의 오스카 나무주연상감이죠 아무튼 영화의 요지는 악령이 가족 중한 명으로 변신해서 랜덤으로 행패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의 초중반부까지는 분위기가 그럭저럭 괜찮으며 배우들의 연기 또한 흠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이분들의 연기를 흠잡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중반 이후 악령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 영화가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영화에선 과연 누가 악령인지 쫄리게 만드는 서스펜스가 필수인데 이 영화는 너무나도 쉽게 악령의 정체를 드러내며 스스로 긴장감을 없애고 맙니다 꽤 개성적이었던 강구의 식구들은 중반 이후 개성이 전부 사라지고 뻔한 상황에서 뻔한 행동만 보이는 단순한 스테레오 타입으로 전락하게 되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둘째 딸인데요 둘째는 왜 갑자기 혼자 지하실로 내려가서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어째서 나머지 가족들은 영화가 거의 끝날 때까지 아무도 둘째를 안 찾는지 이 영화에서 가장 미스테리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을 맡았던 조연 한 명이 말도 없이 중도 하차한 느낌이랄까요 이 부분은 이 영화 최대의 패착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이건 캐릭터는 물론 배우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닌 거죠. 사실 초반부에 등장하는 구마 의식 장면이라던가 악령에 대한 묘사 오클트 적인 표현 등은 디테일이 꽤 훌륭하고 만듦새가 좋은 편입니다 장르적 클리셰조차 제대로 못 살린 어설픈 변신 설정 대신 차라리 정통 오컬트에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잘할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웠던 변신 이었습니다